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모바일 편집 프로그램인 블로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 캡컷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캡컷과 더불어서 격주 방식으로 블로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캡컷과 인터페이스가 약간 달라서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라고 보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 쉽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같이 가보시죠 고고 자 이렇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바일 기기를 실행을 해 줍니다 안드로이드 유저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으시면 되고요 ios 유저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에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a 모양 보이시죠 a 모양 클릭해서 앱스토어를 들어가서 블로를 받아보겠습니다 앱스토어 클릭 그리고 검색에 들어가셔서 블로를 검색을 해줍니다 한글로 검색하셔도 되고 영어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블로 검색을 하고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운을 받아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클릭 다운이 다 되었습니다 열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블로에서 이제 작업을 할때 블로 올수 있는 것들을 허용을 할 건지 안할 건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허용을 해줍니다 허용 클릭 이러면 이렇게 블로의 시작창이 나옵니다 여기 밑에는 내가 작업을 하던 영상이나 사진이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위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해서 불러 오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작을 하기 전에 구매를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구매 창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안 나타나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 위에 P 왕관 모양 보이시죠?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리미엄 구매를 하라고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여기 보시면 4,900원에 월간결제 9,900원으로 연간결제 29,000원으로 평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다시 결제 안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불러오고 싶으면 플러스 버튼 클릭 그러면 이렇게 사진에 접근하려고 한다고 허용을 묻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진에 대한 접근 허용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내가 작업할 영상을 불러와 주겠습니다 비디오나 사진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GIF 같은 경우는 에 내가 만든 짤입니다 그리고 전체 전부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카메라를 직접 찍어서 올리실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는 다른 항목 내가 최근 항목 본 것입니다 그리고 편집할 영상을 선택을 했으면 오른쪽 위에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가 나와 있죠 클릭을 해줍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면 화면 비율과 영상 배치가 나와 있는데 화면 비율은 우리는 유튜브 영상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6대 9 그게 아니고 짧은 동영상이라든지 인스타 올린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4대 5나 1대 1 혹은 다른 비율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배치는 채움 가운데 끼움이 있는데 끼움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잘 사용하지 않고 끼움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오른쪽 위에 화살표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 이렇게 창이 나와 있죠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가 아니고 소개 영상이다 보니까 일일이 하나씩 다 살펴보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설치부터 인터페이스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 블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러 같은 경우에는 다른 편집 어플과 다르게 생겼습니다 캡컷과 비교해봤을 때도 보시면 인터페이스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하지만 그래도 눌러보시면 직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 큰 화면은 미리보기 창이고요 작업을 한 영상이 나타나는 창이고요 그 밑에는 내가 불러온 영상을 보는 타임라인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모든 레이어들입니다 레이어들 여기에 있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 것들과 똑같습니다 글자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고 글자 클릭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고 똑같습니다 밑에 있는 거와 위에 있는 거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고요 배경음악은 말 그대로 그냥 음악입니다 효과음,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녹음을 할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허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모션 스티커 프레임 굉장히 귀엽고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템플릿 글자 그리고 뭐 라벨 자막 그리고 필터 색 보정 모자이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한 번씩 눌러 보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캡컷과 조금 다르게 여기 보시면 오디오 파장이 보입니다 저는 마이크 설정이 잘못돼서 지금 파장이 보이지 않는데 원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대로 오디오 파장이 보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커인집을 쉽게 할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화살표가 이렇게 밖으로 퍼지는 표시가 있죠 이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화면이 전체 화면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싶은 이 영상을 크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 장면을 캡처를 해주는 겁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캡처가 돼서 내 갤러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으시면 다시 모아진 버튼 클릭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톱니바퀴 보이시죠? 톱니바퀴를 눌러주면 아까 보셨던 화면 비율이라든지 배치를 다시 할수 있습니다. 또그 옆에 있는 물음표를 클릭을 해보시면 튜토리얼이라든지 도움말, 저작권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엄청 상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화면을 클릭했을 때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화면을 축소, 확대 혹은 밑에 타임라인도 두 손가락으로 늘었다 줄었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내보내기 같은 경우에도 오른쪽 위에 화살표 표시 클릭을 하시면 내보내기 하려는 프로젝트 파일을 선택할 수 있고 해상도도 4K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프레임 레이트 조절할 수 있고요 알림 설정까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블로 설치부터 인터페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캡컷과 함께 격주 상관으로 블로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장단점이라든지 편하게 편집할 수 있는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